안녕하세요, 이리리입니다. 오늘은 해시 수원. 우리 덕광 씨의 패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해시 수원의 베스트룩 세 가지, 제가 뽑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영상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가장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 최근 공연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넉넉한 핏의 네이비색 무지 티셔츠랑 베이지색의 코튼 팬츠에다가 여기다가 버버리 벨트 더한 착장이에요 전 이게 가장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버버리 벨트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보다마자 아 저건 버버리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바로 버버린 시그니처 패턴이잖아요 해시소아는 쇼미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관심이 간건 쇼미 때부터 이렇게 관심이 간것 같거든요 해시소아는 하이패션이랑 하이패션이랑 스트릿패션의 조합을 굉장히 잘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벨트를 자세히 보면 은 어. 말타는 그 문양이 있긴 한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대신 비슷한 이게 있었어요. 가격은 39만 원. 이거 있고 한 공연 영상 있길래 한번 가져 봤어요. 다음 착장은 청량한 민트 컬러의 오베이 티셔츠에 데님 바지를 입고 저거 구찌 벨트죠. 구찌 마몬트 벨트를 한 착장이에요. 보기만 해도 저 민트 컬러 티셔츠 때문에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들죠. 저 오베이 티셔츠는 34,000원. 34,000원 월티넷 리얼리티? 아무튼 저... 저거는 제품명이고요. 제품명이랑 가격은 같이 사진이랑 기재해 놓을게요. 저것도 엄청 예쁜 것 같아. 그리고 구찌 벨트 저거는 그냥 길 가다 보면 엄청 엄청 많죠. 제 뉴스에서 봤는데 2018년 2분기에서도 브랜드 순위가 구찌가 이번에도 1위를 했더라고요. 구찌가 1위였고 2위가 오프 화이트였어요. 그렇대요. 프랜차사, 트랜차, 배트 두께에 따라 뭐 다르고 뭐 구찌 여기 지지 이렇게 적혀있는 그거 그뭐 크기나 뭐 그런 색깔 막 이런거 차이가 뭐 나는 뭐 그런 여러가지 비슷한 종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60만원대에요 그리고 다음건 배트몽 티셔츠 배트몽이랑 DHL이라고 하는 그 배송해주는 서비스 하고 있는 그 회사랑 콜라보해서 나온 티셔츠예요. 저런 막 빨강, 노랑 막 이런 형형색색의 티셔츠는 빈티지한 색감의 청바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벨트도 완벽해. 저기서 벨트가 색깔이 막좀 튀었다면 갈색이었기만 했어도 살짝 아주 조금 뭔가 과한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검정색으로 이렇게 눌러줬죠. 센스바 저 벨트는 지방시 벨트고 링은 포함이 안돼 있는 걸로 알아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링은 따로 이렇게 한것 같은데. 벨트 이름이 블랙롤 버클 로그 벨트이고, 티셔츠는, 음, 디젤 프린티드 코튼 저지앤 피켓 티셔츠예요. 사실상 옷을 진짜 너무 잘 입어. 너무너무너무 매력있어. 옷잘 입는 사람 엄청 매력있죠. 우리 턱깡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고 싶은 래퍼나 뭐 가수, 뮤지션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예리일이었고요 유용하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내일 말복이에요. 오늘이 8월 15일이거든요. 다들 삼계탕...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치킨... 맛있는 거 드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그러면 모두 안녕.